브라질 남부 상파울루즈 출신인 그녀는 18세 때부터 모델과 배우로 활동하다 법학을 전공한 뒤 동물구조와 난민구호 활동에도 참여했다. 탈리타의 동생 테오 로드리고 비에라는 탈리타는 인도주의 활동과 생명구조 등의 소명을 갖고 살아온 영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달 27일 탈리타와 통화했다. 탈리타는 러시아군 도청 때문에 많은 얘기를 할수 없다. 생존 신고 차 전화했다고 했다. 고 전했다. 이어 당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있던 탈리타가 하르키우로 이동한 직후 전화를 걸었는데 그게 마지막 전화였다. 고 했다. 한편 러시아는 최근 2주간 하르키우에 대대적인 폭격을 가했다. 이 폭격으로 주택가에 있는 8세 소녀를 포함한 민간인 20명 이상이 사망했다.